네, 저는 내관련다. 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의 주행 성능이나 내외장 디자인이 이제는 어느 정도 평준화되면서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 각종 첨단 기술들이 가미된 편의 안전 사양들이 자동차의 필수 옵션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는 선택 옵션이 아닌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첨단 기술을 적용한 기능이 아니더라도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편의를 제공하는 사양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트백 테이블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 등받이 뒤쪽에 테이블을 설 하고 필요할 때마다 폈다 접었다 할수 있고 뒷자리에 탑승한 아이나 어른들 모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인데요. 물론 필요하지 않은 운전자분들도 계시지만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편의사양 옵션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아직도 순정 시트백 테이블을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차에 적용이 가능하고 설치하는 방법도 무척 간순해 이미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시트백 테이블 DIY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똥치뷰, 2000년 초에는 카니발, 카렌스, 레조 같은 미니밴 차량들이 연이어 출시가 됐었고 나도 이때 아이들이 어릴 때라 조금 넉넉한 공간이 필요해서 현대 트라자 XG를 구입해 탄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미니밴 차량들에는 대부분 시트백 테이블이 장착돼 있었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던 기억이 있어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시트백 테이블이 사라져버렸더라고 그래서 지금 바로 내 차에도 순정 제품 시트백 테이블을 설치해보려고 해 준비물이 있어야겠지. 이게 시트백 테이블인데 현대 모비스에서 구입이 가능한 순정 제품이고 원래는 올류 카렌스에 장착되는 거야. 생긴 건 이렇게 컵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이 한쪽에 있고 접었다 폈다 할수 있게 돼 있어. 그리고 6mm 볼트와 너트, 와셔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 가장 먼저 시트백 테이블을 어느 정도의 높이에 설치할 건지 대충 체크를 하고 다음 시트백 커버를 벗겨야 하는데 시트백 상단 좌우에 손을 살짝 끼우고 앞으로 당기면 클립이 빠져나오고 다시 커버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서 고리가 달린 고무밴드를 해체하고 커버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살짝 들어올리면 쉽게 분리가 되게 돼 있어 다음 테이블의 뒷면을 보면 좌우에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 필요 없는 것이니까 두개 모두 잘라내고 시트백 커버의 안쪽면에 있는 무늬를 이용해서 부착할 높이의 수평을 맞춰 구멍 뚫을 곳을 체크하고 체크가 된 곳을 6mm 드릴로 구멍을 낸 다음 테이블의 구멍을 시트백 커버에 뚫은 구멍에 맞춰서 볼트와 너트, 와셔를 이용해서 하나씩 조립을 해주면 되고 시트백 커버는 분해했을 때의 반대 순서로 다시 조립해주면 되는 거야 설치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고 순정제품이라 튼튼하고 깔끔하지 이런 다음 논슬립 패드 한장 이렇게 깔아 놓으면 미끄럽지 않아서 운행 중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첨단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의 편의 사양도 점점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소소한 기능이지만 없으면 불편한 편의 장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필요 없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유용한 기능일 수도 있을 텐데요. 나와 함께하는 가족분들의 편의를 위해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저는... 내관련다 네, 수고했어. 동치뷰